정말 접속 이벤트. 그냥 PC방 가갖고 그냥 접속만 하면은 획득할 수 있는 거잖아. 그냥 기본 보상이랑 그 다음에 이제 PC방 보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. PC방으로 가면 이제 이거 뭐 40% 쿠폰이랑 뭐 이렇게 준다. 라는 건데 그냥 접속만 하면 된다는 건데. 근데 야무지게 받아주고 으아 진짜 이거 열어야지 아 근데 주말 접속상자가 저거 하나만 주는거 아니냐? 대신에 이거 열쇠는 하나만 사용하는거 아니에요? 이번 접속보상 하나밖에 안줬잖아 열쇠를 아 있네? 둘다 있네? 그 됐다 응. 둘다 있구나 그럼 됐어. 얻어줘야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고 5등급 이거 8강 최대 8강짜리 아니 30% 수수료 쿠폰 일단 BP만 이렇게 좀 많이 있어서 아 받아주면 좀 맛있겠는데 그래도 BP도 10억 정도 와 8억 떴다 나이스 너무 달달하고 아에서 뭐가 나오는지 좀 볼게요 두 개. 이제 아무지게 한번 딱 나와주자 진짜 몇백억짜리 안 바랄게 불꽃 한번만 나와주라 아 티밥 f a 티밥아 십억. 5등급? 음.. 필요없구요 그래서한 10억씩 이렇게 버는거 보면 좋긴 하다 아, 다행히 팔리는거다 Here only because your stare won't ever let me go